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방송할 때마다 여쭤보시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렇게 살이 빠질 수가 있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디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나이 36살이고요 키 172cm고요 신장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는 51kg, 52kg를 유지하는 마른 체형이었어요 하지만 신장 이식 후에 먹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단몇 개월 만에 72kg까지 체중이 증가했어요 갑작스럽게 살이 찌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악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한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때문이에요. 심장이식 수술을 해서 재기능을 하고 있는 신장이 단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체중이 증가할수록 이 신장이 걸러내야 되는 노폐물이나 해야 될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신장이 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번째는 멋진 근육 몸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체지방을 17%를 만드는게 바퀴리스트입니다 자 오늘부터 7일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찍을건데요 제가 뭘 먹고 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방! 바로 카지티브 호텔의 쓰리 베리즈 입니다 이거는 선식같은거라서 이 안에 하나씩 포장이 되어있고요이렇게 뜯어서 여기 지퍼백이 또 달려있어요 이렇게 가루가 들어있고 여기까지 뭐 물이나 우유 같은 걸 넣으시고 닫아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빨대를 먹으면 돼요 여기 빨대도 들어있어요 제가 이걸 먹기 시작한 거는 좀 오래됐어요 벌써 한, 한 3년?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에는 꼭 이걸 챙겨 먹고요 정말 정말 정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걸 먹었을 때제몸 상태도 정말 좋고 건강해졌어요 하여튼 중요한 화보 촬영이 있어요 화보 촬영도 있고 몇 가지의 촬영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체중은요 56.7kg 입니다 일주일 동안 얼굴에 붓기를 좀 많이 빼고 독소들도 조금 깨끗이 하고 장도 깨끗이 만들어주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짠 너무 급하게 오느라 머리를 대충 묶었어요 폭풍머리 같네요 첫째 날입니다 지금 힘을 다 풀면 옆에서 볼때 배가 조금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살이 찌면 이 아래가 찌는 타입이라 팔뚝살 등살 저는 이런 데가 살이 좀 많아서 이런 데가 잘안 빠지더라고요 옆구리 살들이 너무 많이 피어나와요. 출산할 때도 살이 많이 쪘었고 신장 이식 후에도 살이 많이 쪘어서 살이 많이 늘어진 상태입니다. 저의 현재 상태는 이러합니다. 제가 7일 동안 요 하지티브와 함께 열심히 먹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크게 다른 거는 많이 모르겠고. 병원에 와서 진료 보면서 샐러드. 오늘 이제 4일차라서 샐러드를 먹을 수 있어요. 라틴 댄스. 오! 그래도 라인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심입니다 <웃음> 이거는 파지티브에 스키니불이라고 있고 이거는 거기다 요거트가 조금 더 들어간 어 약간 단백질 좀더 들어간 뭐 그런 걸 거예요. 너무 맛있어. <웃음> 음 차가워. 음. 샐러드는 음, <웃음> 맞아요? 막 아이스크림 같아. 이건 거의 아이스크림 수줌이야 음음 오늘 끝나고 뭐 드실 예정이세요? 빨리 치고요 역시 포즈채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사진이 다잘 나와서 너무 신나요. 이제 인터뷰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아까 포지티브 주신다고 촬영 끝나니까 출출해졌어요. 뭘 먹어야 되지? 고기? 오늘은 그래도 화보 촬영 끝난 날이니까 단백질을 섭취를 좀 해볼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윤댕의 파지티브 호텔 7일 패키지 다이어트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 곧 생리기간이라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었는데 체중적으로는 1.5kg 정도가 감량이 됐어요 하지만 라인이 정리가 되면서 근육이 살짝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았나 저는 파지티브를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왔고 이번에 같이 콜라보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저처럼 7일 패키지 파지티브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주소로 가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웃음> 배가 고플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꾸준히 이렇게 잘 하셨을 때 건강해졌다, 가벼워졌다 라는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나는 이것만 못 먹게 싸시는 분들은 샐러드를 같이 드시면서 뭐 파지티브를 하루에 한 끼든 두끼 이렇게 나눠 드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데일리로 할 때는 그렇게 어, 유지를 하거든요 그럼 저의 다이어트 브이로그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댕댕이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쁜 바디를 만드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